건강하고 건너지 마요. 살 발라준다 빨리 먹어 리얼한 다루님의 삼겹살 먹방 이제 시작합니다 두달 실방을 어, 쉬었을 때 실방 느낌으로 찍었었죠 음. 딸은 속지 않는데 았 아들은 속더군요 아들이 진짜 유튜버가 되려나 고기는 항상 남편이 굽지요. 잘 구우니까요. 그래도 아니고 무슨 맛어서 아니고 그런 그런 게 원형전화, 어 느낌. 약간 이렇게 살말 오. 아. 김치를 거쳐가는 거야. 뷰를 보고 있잖아. 뷰? 오종불쌍아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싫은 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삼겹살을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삼겹살 구울 때 김치 꼭 같이 구우세요. 정말 맛있어서 상추가 필요 없답니다. 요즘 집에만 있어서 너무 우울한데 이렇게 먹으면 좀 위로가 돼요. 펜션에 놀러 온것 같고. 애들이 잘 먹으면 왠지 기분 좋다니까요. 편집하면서도 친구 꿀깍꿀깍 아는 맛이라...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잘라줄까? 딸바보. 어? 삼겹살 굽는 소리가 마치 비 오는 소리 같기도 하죠. 그래서 비만 오면 그렇게 땡기나 봅니다. 딸이 요즘 키가 크더니 엄청 먹네요. 그래 또 얼었어. 물로 해동 좀 시켜줘요. 아씨 너여 <웃음> 어우 성질머리하고는잘라주라고요 짠하자고 하는 줄 알았네요 오우. 저희 부부는 이렇게 가끔씩 반주를 합니다 동갑이라 친구랑 한잔하는 음. 느낌이 든답니다 역시 고추장이지 삼겹살은 고추장이지 안녕 삼장이야 여러분들은? 음. 음. 베란다에서 먹는데도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가족 정말 잘 먹죠? 이렇게만 먹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와,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캠핑 온것 같네. 완전 좋구만. 응. 새우 뜨거워? 새우를 같이 구워 먹으면 새우를 까줘야 된다는 사실. 두둥. 아 이래저래 뭐 까느냐고 먹지를 못하네, 진짜. <웃음> 진짜. 물다 까서 먼저 구워. 나는 뭐, 구우면서 뭐 먹어. 뭐 뭐. 먹었지, 너는! 뭐, 먹어, 내가? 어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었다고? 뭘. 뭘한 번, 하나도 먹었. 안 먹었다고? 뭘. 아, 먹게, 먹었지. <웃음> 그래. 아, 자기도 먹을 고 좋아. 카메라 켜니까 자기를 해. 아까부터 자기를 그랬거든. 뭐지? 애교? 맞지? 애교 불어봐, 더. 뭐지? 뭐지? 더 애교 불려봐 왜 이렇게 불어? 왜 이렇게 여부로 내려가 뭐? 사 카메라에 문제 생긴 것 같아. <웃음> 왜? 고장 아이들이 있기에 오래 싸우지도 <웃음> 못합니다. 야 아빠도 하나 까줘 그래라 좀. 응? 뭘? 아빠 주고 새우. 아안주도 돼. 새우 주고 하나씩 먹어. 아, 하나 먹을까? 많이 쏘 새우 노는 먼저 먹어. 거집부린 사람들이 먼저 먹어야지. 그런 새우? <웃음> 음 고기 기름에 구운 재우는 정말 맛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갑자기 확 땡기지 않나요? 더 땡기시라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래 베란다에 삼겹살 구워먹는 건 어떨까요? 저희 남편은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살다 보니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너가 끓여먹어라 진짜 끓여먹는다 오늘 끓여먹고 남아 남편이 고기와 비빔면의 조합을 딸에게 알려줬거든요 고기 셔틀 아, 뭐라? 새우가 익어가면 저희 아들은 새우에 집착을 합니다 아, 나는 새우가 좋아 아, 알았어 열심히 끄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좋은 아빠 되기 참 힘들죠 양접다가 고개 구운 거 남겼다가 나 저녁에 출출하면 그렇게 먹는 거야 지금 다 먹는 게 아니고 과연 비빔면까지 먹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새우를 까던 다리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까 새우. 아무 반응이 없어 민망한 다리미는 <웃음> 스스로 리액션을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미식가의 솔직한 삼겹살 후기를 들어보실까요? 예. 후기가 음. 많은 부분이니까 좀 뻑뻑. 아닌데. 뭐야? 아빠보다 약간 다르지. 냉동이야? 완전 생인데요. 냉동 먹고 싶다 했잖아. 어릴 때 많이 먹었던 냉동 삼겹살. 냉동 파는 데가 잘없었서 그래? 냉동이 오히려 개해졌어 먹는 것에는 진심인 편. 일반 정육점 가면 아마 있을걸. 근데 청국장을 못 팔면 얼려야 되잖아. 어차피. 안냐 그때그때 소비를 막그때그 그, 그때 막대 소비를 하는 거지. 고기 한 점을 이용하여 고기판을 닦는 저 스킬.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핏줄 보이는 팔뚝도 섹시했어요. 어, 낭만아 식구님 또 작은 애끼리 맛있는 거 먹었다고. 어, 걸어갔네 낭만아 식구 오빠 다음에. 맛있는 장어 먹자. 살코기 너무 많다 이 부분. 이로져겠다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재 개그에 빠진 가족을 한번 보시겠어요? 새우가 식어야 돼. 엄마 뜨거우면 못 가. 음, 맞아. 너 새우 보고 좀 달려왔지? 고기를 먹어, 고기. 새우 냄새가 나가지고 와봤자 새우가. 그러세우이라세우세이라세우이세우 잡으세요 <웃음> 아재 개그를 재밌어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요 저희 가족은 고기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고기를 또 먹어? 어? 왜? 빨리 다 꺼버리려고? 아니 이 구강 시작이 좀 끊어봐야지 남편은 고기 욕심이 엄청나요 <목소리도> 얼음물 따오라 <웃음> 얼음을 못 빼니까 열심히 <목소리도> 해봐 <목소리도> 어. 누나가 두드리다가 너무 세게 두드려가지고 얼음이 바닥으로 날라갔어. 그럼 버려야 돼? 그럼 여기가 뭐 하나 남았어. 좀 뻑뻑하구나 세우니까. 아깝게 좋아. 좋아. 이거 키대누야 응. 뭐? 이거 잘라가지고. 밥 먹고, 비빔면고 먹고, 먹고, 먹먹는다그 먹고, 먹고, 먹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고먹온 느낌이었어. 와 <웃음> 진짜로. 어디에 어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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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세요. 총을 가져와야 되나 응. 뭘뭘 뭘, 뭘. 그릇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뭐야? 그거 다안 만나야지. 빼놔야 되잖아. 이거. 우리 침이라다 <웃음> 침이래. <웃음> 비빔면에 먹을 것까지 다. 비빔면에 먹을 것까지 다 침이라고. 우린 정말 대단한 가족이야 아이들이 남긴 새우도 먹고 비빔면과 먹을 고기도 담아놓고 이번에는 목살을 구워보겠습니다 목살은 간을 해야지 더 맛있다고 합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어 새우를 <웃음> 고기는 쌈장에 새우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아들 평소에도 쌈장을 너무 좋아해서 밥에 쌈장을 비벼 먹습니다 음. 그냥 먹었어 왜? 그냥 먹었어 음 으음 아무래도 먹은 거봐음더 <웃음> 음, 부드럽네 녹아 근데 아까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웃음> 뒤집어서 또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짤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얼음물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대부하다있부분다부르다이어 대부분 다어 대부분 대다어대부다 있어. 대어안먹어 지금? 어대먹어어안먹어대어너부분다어대부어안먹어 누가 밥먹고 너 혼자 비빔면 뭘 하는 거 아니지? 저웃음의의미는 <저 웃음에 웃는? 웃음> 대단하다 저런 거 진짜로 누나가 간 거니까 누나가 먹으려고 뭐그 그래. 내가 먹을게 고마워 입술이 여자 입술이야 입술 봐봐 내 <웃음> 아빠 입술 닮은 애들 없네? 다행이다 다나내 입술 닮은 애들 야, 니네는 유전자가 이상해. 나 닮,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나? 어, 입술 너 아빠 입술 닮았구나. 얘가. 내가 엄마에서 닮았는데 입술 되게 얇아. <웃음> 짜짠, 짜짠 어? 어머, 뭐, 깜짝이야. 고추기름 나왔다, 고추기름. 어? 거기 고추기름 쓰자, 그거. 야, 고추기름이니? 어이! 어우, 시끄러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 고기. <웃음> 이 고기 뭐야. 비빔면 먹을 때 먹는 뭐... <웃음> 왜이 고기를 먹냐 나와. 아, 면에다 뭐, 먹으니까 길게 잘라구고기만 저그러니 잘라버리면은. 맛이 없으니까 비계랑 같이 먹으려고 비계 있는 부분이나 살코기랑 맞게끔 다른거지 그렇게 기쁜뜻이 오! 맛있어! 쌈장을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아, <웃음> 아 맞다 소금 간했잖아 육즙이 음. 가득하고 정말 부드럽고 오. 간이 딱 돼서 그냥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응, 응, 응. 소고기 같아. 소고기 맛은 음. 끝에서 소고기맛 나. 음. 그지? 끝에서 소고기맛 나. 어떻게? 목살이 원래 이런 맛인가? 소고기맛 나. <웃음> 아 목살 스테이크였어. 돼지 목살 스테이크만 나. 어 맞다. 아,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요. 아 이걸 왜 찌지 않고 이 아줌마야? 왜 창피하냐? 참고로 이 비빔면은 배웅동 비빔면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비주얼. 행복해 보이는 남편. 이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